유스트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음, 아까 전에 그거 유스트는 그 상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동작에 대한 습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상태에 대한 습관도 얘기할 수 있는 게유스트요 의미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뭐 책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규칙적인 습관과 불규칙적인 습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그거보다 네. 예, 더 중요한 건,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 우드는 동작만 딱 받는다라는 동작에 대한 습관만 쓴다라는 거고, 유스트는 동작에 대한 습관도 쓸수 있고, 상태에 대한 습관도 쓸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 그, 차이점이 가장 커요. 그럼 만약에 우드가 불규칙이면, 과거에 네. 조금 불규칙으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굳이 따지면 그런 거야. 아, 근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두개 중에 뭐 규칙과 불규칙적인 걸 감안해서 답을 골라내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개를 굳이 비교하는 문제를 내면 딱 그거 하나야. 비동사 같은 상태 동사가 어, 어울릴 수 있는 건유주투 크고